좋죠? 다이나니까 왜? 어. <웃음> 네, 소리가 최고로 달려있어? 다이마 누구로 달릴 거야? 거. 소리 좋으라고 어. 어, 어 최고 좋아. 좋아요. 어. 오래됐 음. 저기 게 갖고 왔냐, 저기. 두컷이 코리아. 아, 뭐. 그래도, 어, 어. 그가 그그 어, 어, 빨리, 빨리 가려가고다 봤어. 다, 다 뺐는데, 아, 그, 빠져나가려면, 어, 그거 안 사고 못 뺏기겠어요, <웃음> 그, 그거 보면 살아있더라고, 미 이탈리아 드라이들이 딱 보면 그냥 소장만 어, 생겨요, 그거. 정말, 이 팝브릿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알리베이터 치가열심이 해요. 미치겠더라고. 보면 사고 싶지. 색깔도 그냥 뭐 말로 그냥 이탈리안 레드, 뭐 빨강, 뭐 말하지만 딱 보면 어. 사고 싶은 빨강이야 그건어 예. 대추를 부르는 빨강. 대출, <웃음> 대출. 예. <웃음> 예. 나는이그 어. 장갑에 샀을 때가손 그 어. 갖고 있는 아이템에 딱그 보동색은. 특히 놀 어. 올리는 다른 아이템이 있나? 내가 약간 그 생각했거든? 어 근데 아, 지금 딱그 자켓을 보면서 어. 형이 이 자켓에 맞춘 장갑이구나 내가 그 생각했어 아 빨라 하하하미 아우 아지지야 뭐야 엄청 잘 달리네 어. 아우 놀랐어 너무 잘달요 그 아줌마 같은데요? 머리 이래 머리가 좀뒤틈이요어 <부픈네요? 웃음> 코너 나오니까 아무래도 음, 저 마티즈 덕분에 난 살았네. 저 동네 동네 집게 아줌마네. 동네 집게 아줌마. 집집다 오고. 아다오 있는 제 보니까 안에 커플도 물잔 이렇게 있고막 그래. 우리 아줌마 둘이 타고 있다 <웃음> 어. 농담가면서 저수준이야 대박 액셀받고 가잖아 <웃음> 지금 잘다어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국립수목원이 런데 있구나 멋 여기는 여기 공개스으원 안들어가봤지? 네저 처음 뭐 있는것도 처음 알았는데 뭐 <웃음> 여기 공기가 달라 공기가 달라 아. 아이고, 여기 아침에 여기, 아, 여기 마음개끼고 정말 멋, 멋, 멋있는 사진 많이 여기 있어아 어, 어. 여기 맞아맞아 막 오고싶어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젊어가지고 아직도 농사인 좋아하고 그래. 아, 그래. <웃음> 아, 그래. 감사합니다. 했다니까. 아, 아주 보니까 배너 있네. 여기 알고 봤는데. 이 동네가 대체로 운전을 다 잘하시네. 아, 스무 번이라서 이렇게 자전거 타고 하면 좋겠다. 진짜. 아. 나무 사이에, 어 너무 좋 여기 옆에 둘레길 있잖아, 이거. 음. 데크가 있어가지고. 음. 걷기 좋아, 시원하고. 그러네. 요렇네 어, 여기 오른쪽에. 어. 주차해놓고 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쭉 이어지거든. 그러니까 내일 뭐, 젠시하고 병원에 그그 온다고 그러면 여기 한번슥 걸어갔지. 말랑티가 요런 데길 다니기도 참 예쁘고 잘 어울린다. 아, 아잘 어울리지? 음. 우리 건물 관리 소정되면 취향이 확실해. 어떠신데? 알지알 아이도 안 떠. 아이씨, 아이씨 네 그러게. 어, 젊 어. 젊으시네. 나무나 바가더 있는데도. 다바6 5 0 기초하려고 시더라고 손바 이거0아 그래서 5 0는 되게 몇품이야 이태리에서 음. 장일에 한장만다어 장난아니지 <웃음> 장업으로 만들었어 음. 바이크한테 만들는데 30년 걸려가지고 <웃음> <웃음> 영혼의 바이크 손바 6고0 네, 마지막에 실리퍼스와이로 피를 합방을딱 널려야돼 <웃음> <웃음> 와아 어... 1 0 r p m 을 넘기면서 응? 본격적으로 배기음이 쏟아져 나올 때 붉은 배기음이 뒤쪽으로 흩날리는거지 아, 어, 좋다 좋다. 끝까지 바바바바바바밤밤밤밤밤밤밤 어? 외통수에 갇힌 느낌인데? 음. 어? 이거 왠지 영화 보면 이런데서 앞에서 애들 한무리 내리고 뒤에 돌아보니까 뒤에서도 한무리 내리고 그러지 않나? 이러테서 매복을 조심해야돼 매복 매복 조심해야돼 여기 하고, 여기 하고, 도 하고, 통감번 하고, 막 걸로 떨어지면서, 하 다리 막 비어 주지. <웃음> 여기서 우리죽거는 아. 살려야 한다. 이러면 1번 별거가 쏙다 너무 웃다. 발이 앞이 들리면서, 장소 뒤척이면, 장소가 뒤어 들려 보면, 장와이님 여기서 장군님이라도 살아서 돌아가셔야 합니다. 충분히 막그러고 <웃음> 있고 음. 그리고 이따가 이제 그 비지음이 들리면서 어. 따단 이러면서 다음 네, 다음, 다음 거 음. 이제 <웃음> 안 봤어? 어? 아... 혹시 뭐 전가요? <웃음> 아, <웃음> 아이 바보 절로, 절로 봤어야 되는데, 아나 진짜. 우리 또 순둥이만 받는 기분인데? 아, <웃음> 나 여기도 돌려야 돼, 아 여기도 돌린 사람들 되게 많거든. 네. 이게 쏜다 투어의 매력이지, 어? 내가 한번 다시. 아, 그워터루에 갇힌 느낌인데? 이게 어, 어, 왠지 이거 화보는 이런 데서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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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응. 어? 뭐, 뭐, 뭐, 뭐, 뭐. 어? 이게 쏜다투어의 매력이지 어? 아아 다시 아이이아이 바보짓을 하냐 아아 어, 다행히 우리 앞에 아무도 없어 <웃음> 내가 천집을 예쁘게 할게 한 번만 간걸로 <웃음> 아니뭐야 맨날이고 <웃음> 아 웃긴다 아 이때는 영화에서 보면은 배고기 딱들가지고할 아. 자리나 도로 떨어질 것 같고 그렇지 그러면 <웃음> 장군님이라도 살려! 살려! 살려! 아참 요정도의 살려면 그냥, 그냥 다 이러붙일 수 있겠지? 그렇지 하 <웃음> <그치. 그치. 그치. 웃음> 음, 가자 어, 교 계좌중광 아까 그 느낌인데 이거 계속 여기 처음 와나 는이 길을 처음 봤어 <웃음>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 나는 단원컨대 <웃음> 아 이것 또한거구나 아, 아 형이 헷갈릴만 하네 아, 연로비갔어야 되는데 너무 음, 다리 건너 오기 전에 바로 꺾어가지고 음, 헷갈릴만 해. <웃음> 어, 물론 <말하면> <웃음> <웃음> 아, 열로 나가면 안 헷갈려 텐데. 그럼, 그런 을거야 네, 그럼 한 번씩 이렇게 돌려야 쏜다 쳐지. 그근데그 작은 오토바이나 뭐 그러니까 배기량이 낮은 오토바이나. 스쿠터한테 어. 손을 안 흔드는 이유는 무시해라기 보다는 어. 내가 들었다가 어. 그냥 별주할수 어. 있을 것 같아서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러거든요? 아, 어, 상대방은 안 흔들 거다, 손을. 응, 어, 어, 그러니까, 그 어. 회기량들끼리 가면 거의 뭐 내가 흔들면 저쪽도 흔들어주고 저쪽이 흔들면 나도 흔들어주고 하니까. 어차피 흔들어줄거라고 아, 생각을 하니 레저바이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스쿠터는 사실 레저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 생활바이크잖아 근데 그 그렇지. 길에서 일일이 손 흔들었는데 그쪽이 응대 안해줄수도 있는데 음. 아, 나 혼자 뿔쭈한 보고 손 들었다가 그냥 인사 못받으면 그렇지 음. 그럴 수 있지 15개 다가 시골 하나로 몇번돌아가는 하나도 이제 뭐 짜장벽 대졸 존나 흔잖아 처음에 몰라가지고 네, 맞아 <웃음> 나도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아, 안 하게 되더라고 막괜리막졸통쩌다라가 뭐야 나 혼자 시골가지아저아어당장으고 <웃음> <웃음> <웃음> 해가지고 어. 어. 그냥 꺼 이렇게 쳐다먹어야지 막나전안 들고 뭐, 뭐, <웃음> 어나 뭐, 아나? 뭐나 아는 사람인데? 이런 느낌? 아 어, 근데 이제 그 그런 딱그 느낌이야 응. 상대방은 그래서 스쿠터나 뭐 이렇게 보면 왜 가끔 우리 지난번에 한번 투어 때 그랬는데 스쿠터들이 대열지어갖고그룹드 라이딩 나오면 손님 들이 많아 우리가 아 얘들은 어, 그렇 어, 투어를 나왔구나 아니까 그렇지, 그렇지. 근데 뭐 진짜 그냥 각교로 한 대씩 지나가는 걸 보고 손흔 들면 괜히 나만 무안해질 것 같으니까 안 흔드는 게 아닌가? 그냥 그 생각이 들어 응. 우리가 도마치 처음 왔던 게 그때 4월이었나? 5월이었나? 그랬던가. 4월? 4월이었을까? 그쵸 4월인가? 5월이었나? 5월 5월 5월이었나 보다 근데 벌써 10월? 9월? 4개월동안 도마치를 한 4번 봐서 번온거 같은데? 아... 아 이게 2월장인가? 3월장으로 什么这候 여네분 아,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전말수아시하고탔네 아. <웃음> <웃음> <웃음> 어 아다아이어이로하려줬어 어,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오르막이야 저번에 우리 다들 그 사람이 너무 인상 깊었어. 아, 얼마나요? 아, 만도 했지. 맞아요. 아. 야, 전부 다털리겠 지했어도 많이, 그 많이 그래주는데 너무 그때 인상 깊었어. 뭔데 뭐야? 여기 나와 있는데. 어? 저기. 좀 비슷한데요. 이거처럼으로. 이거 것도 하 어. 기데 이건 이거는 근장국이고 이거는 내장탕. 어. 내장들 가지고. 국물만 준다. 야, 추 거. 네. 추운 도되 맛있다. 원당도 고기 맛있원당 천서로은는 네. 음, 음, 음. 음. 음. 음. 살짝 그안 먹는 사람들이 막히면 눈에 눈에 눈에 눈에 눈에 눈에 눈에 눈에 눈에 눈에 눈 I don't know. d n n 저좀맛있요 이거 뭐야? 국 뭐? 저런 거국 먹을 때 항상 이런 다리들잖아. 난 국밥을 되게 좋아거든. 그때 속초 갔을 때그태 소머리 국밥집 그 집도 나다 먹었어. 아재밌었데